윤사부님 예. 언제나 선정에 들어서 살려고 애쓰고 살다 보니 사고당할 뻔했습니다. 아이고 그러시면 안 돼요. 자전거를 탈 때는 자전거 타는데 몰입을 하셔야지 참나에 몰입하시면 큰일 납니다. 공부를 잘 하시다 일어난 일이니까 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을 할 때는 그 일을 더 잘하려고 노력하시는 게 이미 참나 작용이에요.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제가 그 강의 중에도 몰입책이죠. 몰입책에서. 몰입책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몰입엔 두 가지가 있다. 나에 대한 몰입, 대상에 대한 몰입. 그러니까 마음의 어떤 대상이 떠오르자면 대상에 몰입하는 게 있고, 나 자신의 몰입하는 게 있어요. 이건 이제 참나 몰입이고, 참나 몰입이 일선 전부터 사선 전까지는 아닙니다. 대상에 대한 몰입은 주로 뭐죠? 이제 일선 근분정이라고 하는데, 선정 중에는 여기 이제 제가 말하는 몰입. 몰입 1단계부터 4단계 중에 4단계가 일성 근본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 몰입 4단계는요, 생각, 감정, 오감 다 돌아가고, 게임하는 친구들이 게임에 완전 몰입해서 게임에 자유자재할 때가 사, 몰입 4단계에요. 그러니까 참나각성도, 참나각성도, 지금 이 참나도 자각하지만 대상에 몰입한다는 게 포인트기 이 때문에 지금 자전거 운전이면 자전거 운전, 뭐 자기가 하시는 일이면 하시는 일, 대화면 대화. 격렬한 토론이면 토론. 뭐든지 거기에 몰입해 가지고 더 깨어서 그 일을 더잘 처리하게 도와줍니다. 그거랑 나에 대한 몰입은 참 이제 모든 걸 철수해서 몰라 하고 나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때는 모든 걸 몰라해요. 이현상의 전체를 몰라고. 대상에 집중할 땐 대상 외에 몰라해요. 그러니까 자전거 운전 외에는 몰라야 되고 여기는 자전거까지도 몰라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전거가 섰을 때는 다 몰라 하고 참나로 들어가도 되지만 운전하실 때는 운전에 대한 몰입은 잡아야죠 마찬가지로 호흡 수련 하실 때 호흡 외에 다른 걸 몰라 해야 단학 수련이 잘 되지 호흡하다 호흡도 몰라 해버리면 참나각성만 잘 되지 단학 수련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용도에 맞게 나에 대한 몰입을 할 건지 대상에 대한 몰입을 할 건지 분명히 정하셔서 마음속으로 중심을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너무 나에 대한 몰입으로 빠지면 탁. 커트해 줘야죠. 다시 대상에 더 집중해 줘야 된다. 운전, 운전 하면서. 근데 참나를 더 느끼려다 보면 나에 대한 몰입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선정에서 오는 평안과 희열을 더 느끼려다 보면 의식이 초월해 버려요. 그러면 오히려 현상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현상계에도 자명하고 또 명상도 잘 돼야 되겠죠. 그래서 몰라와 지금 이럴 때는 자명이 중요하겠죠. 자명하게 내가 일처리를 하고 있나. 몰라가 강조되는 거는 참나각성이 나에 대한 몰입이 몰라가 더 강조되고, 대상에 대한 몰입일 때는 자명이 더 강조됩니다. 자명하게 그 일을 처리하고 있나. 깨워서. 깨워서 운전하고 있냐예요. 좀 뭔가 다르죠? 느낌이.